<웃음> 백행이가 노래방에 가면, 아 노래방 간지 너무 오래됐는데 노래방을 가면 <웃음>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시절의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. 예를 들면, 아 이제 원데이 키즈 노래도 많이 부르고요. 그 플라이트 더 선배님들 많이 부르고, 에스저오나비 선배님 많이 부르고, 바이브 선배님들. 에디션을 거라는 건가? 그러니까 슬퍼하면 안돼 나처럼 무너지면 안돼 그리고 또 환희 선배님 바 <웃음> 미안해요 죽을 건 눈물뿐인데 상처만 남은 가슴 뿐인데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그댈 만난 사랑해 만드는 운명과도 같았죠. <웃음> 사랑했었던 진한 <웃음> 기억들만큼 많은 그대 흔적. 난늘 수리야 <웃음> 맨날 수리야 너를 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네 중학교 때뭐 지금도 너무 존경하지만 조경한 선배님들 노래를 부르면서 하.. <웃음> 이때 감성 정말 좋다 <웃음> 노래가 나오곤 합니다 <웃음> 네, 다음으로 <웃음> 볼게요